급 강릉 가는 중입니다 너무 어, 가식적이에요 <웃음> 저는 서울 아니에요 <웃음> 일행 있으세요? 일행 <웃음> 있하세요 아침에 할인을, <웃음> 먹구름이 가득 꼈어요 괜찮아 오히려 좋아 비피 여행의 한계 갑자기 비가 와요 저녁 7시에 도착하는 아이들 누가 강릉을 저녁 7시에 도착했까 생각보다 괜찮은데? 진짜 그럼 이제 생수기는 이 정도 가오고 <웃음> 오, 아 지금 얼굴 나와 도 되는 구나 여기서 아, 아, 아, 아, 노랑이 같아, 진짜. 니까 야, 이분이 게좀예박 <분위기> <웃음> <이> <이> <이> <이> 아, 저희 약간 이제 그거 하자. 얘기, 얘기해보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이> 안녕하세요. 저희 헌팅을 하려다가 둘이 완전 취해버려가지고. <웃음> 괜찮은 남자도 없었어요. <웃음> 하지만 저는 계속 놀러 왔는데 <웃음> 일행 있으세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 하세요 진짜 주전자 너무 괜찮네 그때 갑자기 완전 1발라서 전거 버려 맞는 거 좋아 그 다음에 안녕 이거밖에 없잖아 네야겁도 어, 없어 괴롭히지마 아야아이 어, 어? 어? <웃음> 아, <따진 거? 웃음> <웃음> 이런 좀 순해 배부르니? 아 어, 어, 무서워 난못 주겠다, 너무 무섭다. 막히는 거야. 그래요? 서은 응. 응. 어떨 수가 있어요. 사실이다. Let go, l e 아 뭔가 익숙하다 고딱드라마는데 내 듣고... 아 진짜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